주식 이르 리딩방 대부분 사기 집단입니다. 수익이 줄어 보태는 마음 혹은 큰 손실을 보고 복구하려고 가입했는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온갖 가머니설로 가입시킵니다. 가입 후에는 아무 정보나 보내는 식입니다 혹은 그들은 자기들 물량을 매집해놓고 자기 물량을 팔 때마다 회원들에게 사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가입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당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혹시나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유료리딩방 절대 조심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료리딩방 실패담입니다. 일이 뜯기고 저리 뜯기는 개미투자들. 쇼, 우선 긴 한숨으로 시작합니다. 주식 입문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허나, 한번빵꾸만 계좌는 수입이 생기는 즉측. 돈을 가져다 부어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주식투자금 500만으로 시작해서 5천만원을 만들어 보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5천만원을 날리는 지경까지 왔네요. 처음 500만원, 1 0만원 1500만원, 3천만원 결국 입금한 금액이 총 6천만원 현재 남은 돈은 1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주식책도 읽었고 동영상도 보았고 여기저기 게시판도 돌아다녔지만 결국 3년도 안되는 저에게는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꿈이었나 봅니다. 결국 남은 돈 1천만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카페의 모유료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가입비 한달 20만원 3개월 50만원이었는데 추천주를 문자로 보내주면 매수하고 매도사인 나오면 매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딩을 해주는 카페어치요. 그래서 20만원 주고 한달 가입하였습니다. 큰 손실을 본 저에게는 든든한 구원자처럼 느껴지고 힘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것 또한 단순한 수급의 원리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카페 메인에 그럴싸하게 매일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린다고 광고를 하기에 믿었던 내가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카페가 대단하다고 사탕발림으로 찌라시 기사를 낸 기자를 찾아가 죽이고도 싶었습니다. 허나 어쩌겠습니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책임은 본인, 본인,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데요. 본인같은 개미들은 어딜가나 삑만 뜯기는 것 같습니다. 작전지 잘못 들어가서 설거지 당하고 찌라시 기사 보고 고점에 물리고 짧은 시간 큰 수익 보려고 코스닥 잡주 들어가면 큰 손실을 보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20만원짜리 리딩카페 역시 총알바지였다니요 누굴 원망하겠습니다. 그냥 멍청하고 바보처럼 그리 살아왔던 제 잘못이겠지요. 혹여나 본인처럼 투자에 자신이 없어서 누군가의 리딩을 받기 위해 유료카페에 가입하려는 개미들 있다면 절대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그 카페가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몰라도 그 운영자 역시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개 개미의 대장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두세요. 저는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요. 그 유료 사이트에서 리딩해주는 운영자는 돈 내고 가입한 개미들을 총알바지, 즉 수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리딩을 받고 손실이 난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욱한 마음에 그 운영자에게 당신도 우리랑 같이 매수하고 매도를 한 시점을 쓰셔서로 보여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강태 처리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당하고 강태 당하였습니다. 내가 내돈 주고 운영자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그리 큰죄이며 아니 막말로 우리 개미들하고 같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다면 왜 떳떳하지 못한 것일까요? 가입비 20만원과 미딩으로 매수 매도하여 손실금이 아까웠습니다. 거기에 본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고 이용당하는 개미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 카페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 카페는 기자들을 통해서 회원 모집용 찌라시 기사를 내보내더군요. 그 기자는 무슨 관계로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2만 명 회원의 피같은 돈을 희생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을 수수료 다 생각하고 2만 명중 10%인 2천 명만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고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돈을 떠나 그 운영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 같은 개미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젠 누굴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내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나름 차트 보고 분석하고 고르고 골라서 새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새 종목 모두 중대형 우양주 업종임에도 내가 산 바로 그날 그 시점부터 새 종목 모조리 폭락하네요. 같은 업종 다른 종목은 큰 폭의 상승도 있었고 못해도 보합 이상인데도 유일하게 내가 산 종목들은 사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안 빼고 하락합니다.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모두 10에서 30% 폭락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꿈은 500만원으로 5천만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실 5천만원을 복구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한마디만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주식 전문가 클럽 가입했다가 쫄딱 망했네요. 제가 주식에 입문 한지는 한 3년 됩니다. 어렵게 저축해서 모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더군요. 처음 200만원을 들고 대세 상승기에 싸구려 주식들의 맛을 들였죠. 누구든 그렇듯 처음에는 짭짤하게 용돈이 생기더군요. 그이하여 투자금을 늘리고 다시 좀 한다고 하는 주식전문가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런 첫날 산 종목이 다음날 아침부터 점상을 가더군요. 팔라고 해서 팔았더니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상한가 행진합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게 화금이었지요.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수익 보면 세상의 모든 돈이 제 돈이 될듯 했거든요. 전문가는 매일 주식한 돈은 다 우리의 연거라며 박수를 치라고 하고 그랬어요 제기. 거의 며칠 동안은 전문가가 신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매번 잡주 추천, 상따, 점상한가 매수 넣기 등을 하고 추천하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높아져가는 그런 주식만 접하다 보니 어느새 계좌는 반토막이 되어 있었고 어떤 종목은 상패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실시간 방송에 채팅 금지로 묶여버리더군요. 저는 깡통 가까이 보고 주식시장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후몇 개월 후 다시 종자돈을 마련하여 증권사 애널방에 가입하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수수료 따먹히다 보니 팔고 사고를 너무 자주 시키네요. 결론은 그나마 애널리스트 말 들었으면 크게 먹지는 못해도 약간의 이익은 생긴 듯 하네요. 그렇지만 혼자 단타치가 연락에 물리고 계좌는 깡통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를 접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요즘 70만원을 가지고 약간씩 단타질이나 하며 근질근질한 손버릇을 달랩니다. 주식이라는 거 무섭더군요. 처음에 저도 주식 시작하기 전에는 주식하면 집안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식은 무섭네요. 하기사 전문가도 직업이긴 하지만 맨날 목 아프게 그러느니 실력 좋다면 혼자 트레이딩 하겠지요. 이제는 미련도 없고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게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주식한답시고 마누라가 힘들게 모아놓은 돈다 날리고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